아, 오글거려. 진짜 최악이야. 못하겠어. 자, 여기 대표로 나온 친구의 춤을 보실까요? 여기가 지옥인가? 어쩌지 긴장해서 쓰러진 척 할까? 그냥 도망갈까?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건 관심 있어? 어때? 휴가 때 같이 가자, 응? 야, 선임이 말하는데 왜 무시하냐? 아, 진짜 접해버리고 싶네. 그냥 한 대치고 영창 갈까?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. 흑흑! 그... 아, 네.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 거지? 내가 이렇게 된건다너 때문이야, 알아? 생존권을 보장하라. 나는 누구? 여긴 어디? 집에 가고 싶다. 얘로는 못 살아 이러다 미쳐버릴 거야... 뭐라고 말좀 해봐... 이 깡통아!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거 아니냐? 나좀 대단하지 않냐? 뭐래? 하긴 뭐 착각은 자유니까 크크 <웃음> 아니 분명히 수정해서 보냈는데 이거 왜 이러지? 또 실수했나봐 오늘 벌써 몇번째야? 저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저유프로젝트가 개판인 이유가 있었네 엔티제 팀장 밑국관리자로 배정했더니 달라지는게 없군요 당신이 하는게 뭡니까? 실망입니다 말을 안듣는데 나보고 어쩌라는거야? 저 빗받으러 왔는데요 제발 이번 달만 봐주시면 안될까요? 아이가 아파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받아오라고 했는데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인생인데 내 알바야? 귀찮게 징징대네 짜증나게